서혜진 사단이 선보이는 mbn 불타는 트롯맨 홍진영 김준수 이석훈이 젊은 피대표단의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오는 12월 20일 화요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되는 mbn 불타는 트롯맨은 대한민국의 트롯 오디션 열풍을 일으킨 주역 서혜진 pd가 설립한 클레아 스튜디오와 mbn이 위기투합한 초대형 트롯 오디션이다. 불타는 트롯맨은 트롯 폐남들의 인생을 건 트롯 오디션으로 젊은피 대표단으로 출격하는 홍진영 김준수 이석훈이 트로트계 영안 반란을 예고하는 심사기준을 전했다. 홍진영은 심사기준으로 트롯트 3기를 본다. 장기 똘끼 뿜기를 뽑았다. 트롯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와 퍼포먼스 등 장기 현장에서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똘끼 온몸에 장착된 뿜기라고 강조한 것이다. 뮤지컬 황태자 김준수는 오디션 심사 경험을 살려 원석을 찾아내는 데 일조하겠다라는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이에 더해 참가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볼 것이라고 전해 공감만점 대표단으로의 활약을 내비쳤다. 이석훈은 심사 기준마저 대국민 프로듀서 출신다운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완성형 스타가 아닌 원석을 발굴하겠다는 이번 오디션 취지에 맞게 가능성이 많은 뉴페이스를 놓치지 않겠다며 원석 채굴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을 알렸다. 불타는 트롯맨은 오는 12월 20일 화요일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